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은, 어, 추석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추석, 어, 선물 예약, 그, 주문을 받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 9월달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추석이 올해는 좀 많이 빨라요. 많이 빠르다 보니까, 그, 추석 선물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그 택배가 가는 기간이, 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배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마 9월 5일 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 9월 초에 협자에 나오기 때문에 9월 초에서 5일 그 사이 대략 한 어, 4일에서 5일 정도 밖에 주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약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선물, 그, 거래처라든가, 친구분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올해 햅쌀을 선물해주기 원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예약판매를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햇살가게에서 지금 요 상품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상품. 어, 보시면 예약판매이기 때문에, 어, 지금 구매하신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어, 9월 초에 배송이 돼요. 9월 초에. 그래서 한그 5일 그 전에 저희가 배송을 시작하니까, 어, 지금 구매하고서 아3 4일 후에 안오지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예약 판매다 예약 판매 어 지금 들어오시면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그 햇살 가게 아 어, 햇살 추석 어, 특별 판매 예약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올해는 태풍도 어 태풍은 않았지만 장마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햅쌀 나오는 게좀 예전보다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럼 그런, 그런데 이 추석이 좀더 빨리 왔어요 <웃음> 한꺼번에 두 개가 이렇게 겹치니까 아 어, 햅쌀 나오는 시기가 그렇게 넉넉하게 일찍 오지 않아서 아 어, 이렇게 다급하게 예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 예, 추석 때 무엇을 선물할 건가 여러분들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예약 그 판매를 지금 하는 이유도 그런 거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쌀로 특히 이 추석 때이 햅쌀로 선물해 주면 어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아 그동안 먹었던 묵은 쌀들 대신에 이런 햅쌀로 먹으면 일단 밥맛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1 0 k g 짜리 딱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일단 무게감 있죠 어이쿠 이랍니다 이런 무게감과 함께 그리고 어 계속 한달 동안 계속 밥을 드실 거 아니에요 보통 한1 0 k g 만한달 정도 드시니까 드실 때마다 여러분 선물해 준 사람 무의식적으로 떠올려요 그리고 더중요한건 추석 때어 여러분 햅쌀 로 밥을 해서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같이 밥을 나눠 먹게 되는데 이 여러분이 주신 이햅살로이 이 밥을 해 먹게 된다 이거예요 특별한 날 특별한 선물을 받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전 한번 더 드리게 될 겁니다 아 여러분들 명절에는 의미 있는 선물을 주셔야죠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은 그 해에 난이햅살로 주시는 겁니다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은 요 밥이에요 밥 쌀, 쌀, 옛날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우리나라의 한민족의 힘, 바로 밥심입니다, 밥심. 밥십.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해든 마무리는 항상 밥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밥에 대한 애정이 애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밥에 대해서 이 햅쌀을 딱 받으면, 그 사람들이, 아, 아주 아주 아주 뭐 특별한 뭐 이런 거는 아니라더라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게 계속, 한달 동안 계속 드시기 때문에, 그 선물해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계속 되뇌게 된다 아, 요즘에는 많이 무의식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딱해 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그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떠올리게 해준다 특히 거래처에 선물해 주게 되면 이 고마움이 계속 한달 동안 떠오르기 때문에 특히 명절에 같이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같이 밥을 먹게 될때 더그 고마움을 되새기가 된다는 걸 무식적으로 되새기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 쌀만큼 좋은 그런 어, 명절 선물이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 쌀은 근데 농산물이다 보니까 농산물뿐만 아니라 어, 공산품이어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품종 그리고 어디서 생산됐는지 누가 생산했는지 이런 필수 정보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게 들어가야 돼 있어야 합니까? 그게 바, 가장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행복이든 경기미가 도대체 어디서 생산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여기서 생산이 됩니다 아 요거 잘 안보이니까 제가 잠깐만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그요 위에가 어, 서울이구요 요 밑에가 경기도 남부 어, 서해안 일교차 가큰 해안가 간척지예요. 간척지 에요 간척지 경기 미 그리고 일교차가 큰서해안 해안가 간척지 여러분 경기미, 일교차 큰, 간척지, 이세 가지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세 가지를 강조하냐. 어, 농산물이기 때문에 재배지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환경적인 거 되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 댐댐이를 다알수 있잖아요. 그쵸?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농산물도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은 그만큼 맛있다 단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어, 해안가 일교차 큰거 제가 왜 강조했을까요 우리 사람들도 똑같아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겪고 일어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랍니까 튼튼하게 자랍니다 질병 어 약간 어렸을 때 조금 많이 아프면 나중에 커서 좀 튼튼하게 면역력 생기고 잘 자라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을 하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을 헤쳐도 어려운 일이 생겨 바로바로 헤쳐 나가죠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교차 큰 그런 환경에서 그걸 잘 이겨내서 열매를 딱 맺잖아요 그러면 아주 맛있는 딴딴한 그 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경기미 경기미 하는 거고 일교차 큰. 간척지살간척지살 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 행복이든 경기미가 나왔어요 자 이런 행복이든 경기미 지금 구매하셔야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햅쌀은 22년산 햅쌀을 제가 예약 판매를 하는 겁니다 9월 초에 저희가 배송을 하는 거니까 9월 초에 우리 여러분들 거래처라든가 거래처라든가 아, 어, 우리 가족분들, 어, 그리고 여러 친, 친구분들한테 선물해줄 때이쌀 지금 구매하시면 됩니다. 왜 쌀이 선물로 좋은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 일단 딱받 봤을 때 무게감이 있어요. 부피감이 있어요. 그리고 한달 동안 먹어요. 한달 동안 먹으면 한달 동안 여러분들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대는입니다 그리고 특히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햅쌀이다. 의미 있는 햅쌀이다. 왜 명절 때, 추석 때이 햅쌀로 밥을 먹어야 되는지는 그만 안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동안 묵었던 그 쌀들 대신에 이런 새로운 햅쌀을 먹고 다같이 정을 나누는게 우리 추석에 우리 고유 민족의 명절 아닙니까 자 이럴 때꼭 햅쌀 로 드셔야 됩니다 그걸 바로 선물해 주면 여러분들이 바로 위너 <웃음> 아셨죠 여러분들께서 바로 센스 있는 이 쌀로 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약 판매 예약 주문 받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한정판 이에요 왜 그러냐면 올해는 햅쌀 나오는 그 시기가 굉장히 그 좁아요 왜어 그동안 장마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쌀이 햅쌀이 나온 기간이 그렇게 짧습니다 그리고 그 추석은 굉장히 또 빨라요 그러니까 추수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약하신 분만 지금 발송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지금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아 9월 초에 아, 지금 구매하시면 9월 초에 배송이 되는 거예요 어 내일 오, 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웃음> 곤란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저희가 아이쌀 선물 말고 또 다른 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요 상품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아 아, 요게 뭔가요 자 밑에 지도는 지울게요 그리고 네, 여러분께서 어, 좀더 어, 우리 곡식 쌀, 햅쌀을 좀더 고급스럽게 선물해주고 싶은 분들 많이 있으시죠? 자, 어, 나는 이 쌀을 좀더 고급스럽게 포장해가지고 선물해주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자기 포장을 한 어, 이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쌀 선물이에요. 1리터짜리 병에 이런 햅쌀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작곡을 넣어주기 원하신다면 이 작곡 같은 경우는 아직 햅, 햅작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1년산으로 해서 같이 섞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세개가한세트예요 찹쌀 그리고 흑미 그리고 햅쌀 이렇게 세개를 넣으시던가 아니면은 햅쌀로만 넣어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옵션으로 해서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량으로 주문하실 때는 반드시 어, 전화, 통화하시고 어, 문의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 소량으로 하실 때랑 대량으로 할 때랑 어, 저희가 손그 손봐야 되는게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어, 요, 요 포장이 굉장히 고급 포장이에요. 지금 그냥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보자기 포장이 아닙니다. 다시 재포장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보자기 포장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한번 포장한거 다시 재활용 절대 안합니다 왜 다시 매듭 짓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이 이 보자기 포장을 다 곱슬바느질 포장으로 다 바꿔 놨어요 다다 박음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아주 리본만 멜수 있는 정도이시면 다시 재포장이 가능한 그 정도로 곱솔 바느질 포장으로 해놨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좀더 얘기를 나눠드리죠. 자, 어, 곱솔 바느질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색깔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한 색깔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어, 믿고 구매하시고, 요 포장은, 어, 전번, 아, 한복 짜이너가 한복 비단 원단으로 곱절 바느질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 지금 보시지 이렇게 질시 재포장이 니다그리어떠재장 하나요? 이렇게 와인병 이렇게 선물하기에 다시 재포장이 가능합니다. 아아 여러분 자포장 굉장히 고급스럽죠? 거기다가 이렇게 곱절 바느질로 다 재포장을 할수 있다. 어디 보세요 지금 병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 흔하디 흔한 그 병, 와인병 그 종이 깍에 넣어서 이렇게 덜렁덜렁 들어서 갖다 드는 것과 이렇게 고작에 포장해가지고 갖다 드는 것, 누가 더 인상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꿈이 가는 것, 정성이 많이 드는 것. 주문 제작이 기 때문에 주문 하시고 나서는 그 다시 그 교환 반품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그래 요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거는 손이 많이 가는 주문 제작 상품이기 때문에 8월 29일 까지만 주문을 받습니다 8월 29일 얼마 안 남았죠 추석 때 추석 전에 저희가 다 이걸 제작을 해서 급히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29일 까지만 예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겠습니다 지금 얼른 주문하세요 이 쌀은 이 포장 쌀 보자기 포장 상품은 굉장히 어 손이 많이 가는 작업 상품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조금 있죠 자, 하지만 대부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신다는 거 여러분 지금 어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맛있는 그리고 고급스러운 햅쌀을 이렇게 보자기 포장해서 담아서 보내드리기 원하신다면 지금 햇살게에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으로는 잠깐 보여드렸지만 잘 어, 와닿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쌀을 포장한 그것을 보자기 포장을 다시 재포장이 가능해요. 기존의 보자기 포장의 단점을 저희가 다 보완했습니다. 기존의 보자기 포장은 한번 포장된 걸 풀으면 그거 그냥 다 버렸어요. 그냥 버렸어요. 하지만 이건 다 곱솔 바느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곱솔 바느질이 다 되어 있고 다시 한번재포장에 쉽도록 리본 리본 묶음만 할수 있으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그 정도로 저희가 쉽게 다시 다재 어, 박음질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받으신 사람이 어 이거 전화 한번 고맙다고 전화 오잖아요 그럴 때 그분한테 이 얘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가 구매 감사합니다 아 어, 방송 와중에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아트 제가 보내드립니다 자, 아그 어, 선물 받으신 분이 이렇게 전화를 하실 거예요어예그 선물 잘 받았어 고마워 이렇게 할때 한마디 더더질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선물을 딱 받으신 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받은 그 선물 보자기 어, 와인병에다 다시 재포장하면 정말 이뻐 라고 하면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직접 해봅니다 여러분들 다시 직접 해본다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액션 행동을 시키는 걸 행동을 다시 하잖아요 말을 했을 때 그를 다시 행동으로 전환하는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마케팅을 많이 공부해 보셨다면 그걸 많이 아셨을 거예요그 소비자한테 어떤 걸 듣고 아는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소비자가 행동하게끔 하는게 쉽지 않아요 한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보자기 곱솔 보자기 보자기 포장을 구매하신다면 어, 고마워 라고 전화가 왔을 때 그거 어, 와인병에다 다시 재포장 해도 돼 와인병에다 재포장하면 정말 이뻐 라고 하는 순간 그분은 그걸 다시 떠올리고 와와인병에다 다시 한번 재포장을 해 볼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이에요 성공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바로 뇌리에 딱 박혔습니다. 선물해 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바로 고마움을 느끼고 그 사람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마케팅의 힘이고 선물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선물 해주는 이유가 뭐죠? 네, 그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또 고맙다고 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자, 바로 지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